생각만 해도 미소가 그려지고 말을 안해도 내마 말아주죠 가끔 만나도 웃음에 반겨주는 멀리 있어도 정말 가까운 친구 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좋은